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찬학트의 현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엄청나게 플렉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찍으시나요? 근데 거의 오늘 플렉스의 끝판왕을 찍으러 또 갑니다. 제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맥북 프로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맥북 프로가요 제가 쓰고 싶기도 한데 여자친구를 위해서 맥북 프로를 사러 갑니다 근데 맥북 프로가 너무 비싸잖아요 또새 거를 사기에는 여건도안 되고 돈도 없고 그래서 중고 제품으로 사러 갔는데 2015년 버전의 13인치 모델을 사러 가요 근데 이, 왜 2015년 버전으로 사냐 일단 가격대가 2015년 거가 일단 맞아요 딱 제가 살수 있는 돈에서 일단 그게 중요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성능은 웬만큼 받쳐줘요 2015년 것도 근데 맥북 프로가 2016년 버전부터는 애플 로고에서 불이 안 들어와요 애플 로고에서 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갬성이 없어 갬성이 그래서 그 갬성이 살아있는 버전이 딱 2015년 버전이에요 2015년 버전이 애플 로고에서 불 들어오는 갬성이 살아있고 그리고 성능도 웬만큼 받쳐주고 가격대도 맞고 그리고 USB-A 타입, HDMI, SD 카드 슬롯 등등 충전책도 자석으로 돼 있어서 더 편하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 장점들을 고려해가지고 그거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새벽까지 계속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너무 피곤했어요 새벽 너무 늦게 자가지고 그래서 지금 쌍문역으로 거래를 하러 가요 그래서 거래를 하고 선물을 주는 것까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타벅스에서 나와가지고 쌍문역으로 가는 입구 앞인데요 아 이제 이걸 들고 여자친구한테 갑니다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보여줄게 있어서 집 앞에 간다 그랬으니까 뭐집 앞에 카페라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로 불러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홍제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 여기서 버스를 한번 갈아타면, 여자친구 집 앞까지 가요. 버스가 올 때까지 한 7분 정도 남았으니까, 기다릴게요. 다이소에서 천원짜리 수건 사가지고, 설날 선물 세트 받은 것 마냥 가려놨어요. 따뜻해. 따뜻해요. 오늘 처음으로 얼굴 비추는 것 같네요 안녕 어디가 카페? 영상 올릴 게 없어서 브이로그 찍고 아! 정말! 서 이쁘게 하고 나올 오늘 영상에서 처음 마스크 벗었어요 안녕 엄청 네 승미가 차 사줬어요 잘해요 네, 제가 사진을 못 <웃음> 찍을거에요 아, 잘해볼까요? 네 영상 좀 찍고 뭐했어 오늘? <웃음> 와, 어떡해 <웃음> 우리 자리도 되게 좋다 오늘 우리 둘밖에 없어 오늘 뭐했어? 헤빠가사먹 아, 아. 응. 먹고 사과 먹고 과일, 아. 과일 파티했어? 머코 사방코. 그러더 사방코. 헤머코 사방코. 헤머코 사방코. 헤머코 사방코. 헤머코 사방코. 헤머코 사방코. 일이야? 사방코. 헤머코 나방코헤 왜? 왜그래왜 <저래? 웃음> <왜> 그래? <웃음> 잠깐 차 한잔하고 <웃음> 아, 왜래 <저래? 웃음> 내가 떨려려 그래. 어? 주 내가 사실은 승무세요서고 선물을 준비했어 선물 설 선물 세트 <사가지 않을까>? 설 이게 뭐야? 아, 마음에 준비를 하고 뭐야? 갑자기 어, 이거 수건이잖아 수건을 펼쳐보세요 야, 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미쳤나 봐. 미친 거 아니야? 이다운 <웃음> <웃음> 이다운 이 씨가 친구가 아니고 판매자님이셔. <웃음>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우와 속에 땀 <웃음> 나. 나안 <우와>, 나잖아 <왔다, 웃음> <너> 원래. 땀 나. <웃음> 땀 나. 못 <오>, 만지겠어. <웃음> 자 잡고 있어 <웃음> 내 <우와>. 꺼내줄게. 와 <웃음> 미쳤나 봐 진짜. 예. Yeah. S급이나 S급. A급이야, 얘들 S급. 아, 미쳤나 봐. 진짜 오찮차 <웃음> 내가 어제 새벽 3시까지 찾아보고 잤어. 와, 난 난다. 그 내가 그래서 오늘 보자니까 자꾸 내가 평일에 볼게. 만나러 갈게. <웃음> 어떻게 어떻게 하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심지어 샀던 영수증까지 있어 2015년에 구매했던 영수증까지 이렇게 이시는 거예요 내가 열어서 뒤에 뒤에 이제 불 들어오는 거봐 돌려보세요 와 누를 나것 같아 이야. 이게 뭐 우와. 첫 시작 화면이에요 그리고 그래, 이거는 키패드야 아몰라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우와, <웃음> 우리 승미가 남들 다 있는 노트북 하나 없어서 <웃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웃음> 자기 건줄 알았던 노트북이 오빠 거고. 눈물까지 <웃음> <웃음> <와>, 아, <웃음> <웃음> <너> 나. <웃음> 아니, 이걸, 이거 사준 거에 던던 보다 그냥 뭔가 감동이다 정말 준비한 감동이야 <웃음> 좋은 물건 파신 이다운님께도 감사하다고 해줘 <웃음> 진짜 이거 매... 얼마나 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웃음> 아니야 이번 달 이제 아껴서 살면 돼 적금도 다 빠져나갔어 <웃음> 이미 내가 뭐 다룰 줄은 모르는데 나도 몰라 우리 같이 이제 공부해야 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웃음> 와.. 미쳤나 봐 진짜 이제 해봅시다 미쳤나 봐뭘다줘어 <웃음> 아.. <웃음> 저거는 한번도 안돼 내가 뺐어 진지 아까 아 어, 진짜? <웃음> <응>. <웃음> 오늘 미션 성공 <웃음> 이아이폰 빼고 어. 전혀 다받는거아 <웃음> 그러네 <웃음> <웃음> 아이패드랑, 아이패드랑, 아이패드랑, 아이패드랑 에어팟, 에어팟. <웃음> <웃음> 나중에 내거예요 이거 어차피 어차피 나중에 내 거. 에요 <웃음> 울어서 눈이 부으신게 아니죠? 원래 부어있어서 <웃음> <웃음> 결정적으로 어제 토요일날 점심 때 영상 통화할 때 누나한테 내가 미리 말했지. 아 영상 통화할 때 이제 확신이 들어서 그때 바로 알아봤지. 하루 종일. 네. 통화했잖아. 어. 맥북 프로 어. 갖고 싶다고. 어, 그래. 좋았어. <웃음> 이거다 이러고 이제 아니 생일도 아닌데 오늘을 행복하게 보내야고요행복 평범한 하루였는데 <웃음> <웃음> 어,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웃음> 1션을 완전 완전 제대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기분이 좋아요~~ <웃음> 잘 쓰세요~~ 네 고마워요. n 1 j o h 감사합니다. n 1 j o 무 n 1 John. 1 John, 1 John. 1 John, 1 John. 1 j o h 아, 이거를 사줘서도 너무 좋은데 어. 그냥 뭔가 이. 며칠을 생각을 해가지고 어. 선물을 준비해줬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네 <웃음> 나도 근데 해줄 수 있어서 좋았어 감사합니다 <웃음> 그러면 인사 안녕. 아, 안녕 다음에는 더 재밌는 콘텐츠로 만나요 <웃음> <웃음> 근데 아까 메모장에 조승연한테 쓰는 편지가 있던데, <웃음> <웃음> 너에게 쓰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 마스크, 마스크 떨어져서... 마스크 떨어져서... 조승연군, 일단 사랑하고요, 우주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 고마워, 찬찬아!